이티제와 정반대 재질의 유형들이 이티제를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. 이때 이티제로부터 좋은 사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바로 이티의 행동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. 꼭 100% 모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. 어차피 그분까지 기대하진 않기 때문입니다. 대신 이티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이행하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약속 늦지 않기, 제때 현황 보고하기, 무통보 잠수 타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. 만약 본인의 치명적 약점이 있다면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. 특히 이 티즈의 조언을 듣고 교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점을 칭찬하면서 재평가할 것입니다. <목소리> Vlog, ASMR d o i n g Total Negaji Benefit Ul Nulil Suitsub n a d a r Uchuk Sandan Card Lul c l i p k Hagid Haju Seyo.